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공화빌딩 등의 종류와 효율적인 설계 및 건축방법 또는 수익형 건물의 종류와 장단점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영상에서 상가주택이 퇴직이나 은퇴 등 노후대책에 좋은 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상가주택의 종류와 구체적인 설계 내용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 꿈맛빌딩, 아파트, 공장, 백화점 등 건축에는 건물의 종류도 많지만 같은 상가주택이나 꿈맛빌딩 중에서도 건물의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건축관련법에서는 이런 건물의 종류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주차대수 산정 등에서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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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은 원래 기능도 중요하지만 또 재산적 가치나 특히 부동산적인 개념이 강하고 그러다보니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대수입 등으로 재테크나 노후대책으로도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란 원래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데도 살기에도 좋으면서 또 재산적이거나 부동산적인 가치 상승에 대하여 설계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은 사실 거주 기능보다도 오히려 수익성이나 임대성 그리고 부동산적인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설계나 건축의 현실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 에 좋으면 이 모든 것도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건축이란 사람들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과 특성이 다르고 설계 내용 등에 있어서도 주관성이 강하여 대지의 선택이나 건물의 배치 벽면, 외관 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랫동안 만나본 다양한 건축주들의 성향이나 또 실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들인데 건축이란 자신의 전 재산이 투자될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일생일대의 대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이런 건축과 여러 건축주들을 경험하다 보니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종류에 대한 것으로 상가주택은 점포주택 또는 꼬마빌딩 등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수익형 건물로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상가주택은 기존 시내의 일반 지역과 최근 개발되고 있는 판교 광교 등 신도시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가주택은 지하나 1층 등 저층부에는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이 그리고 상층부는 다가구주택과 꼭대기층은 주인이 거주하는 즉 근생과 다가구주택으로 된 상가주택이 있고 또도시계획법상 지역 즉 전주거지역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는 근생과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등의 한 건물에 있는 그런 상가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가주택 하면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된 건축물을 주로 많이 생각하지만 상층부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주택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대지의 특성이나 각자의 추구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 등에 의해서 오로지 근생과 다가구주택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고시원 등의 용도는 불가능하고 또 가구수도 대체로 5 내지 7가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택지개발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도시계획법상 지역지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어떤 상가주택이나 꼬막빌딩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상가주택 등 꼬막빌딩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익형 건물로 이보다 더 좋은 건축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물로는 다가구주택, 열림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이 있지만 대로변 등 상권이 좋은 지역은 지하나 1층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거용 건물로만 건축하는 것보다 임대 수익면에서 월등히 좋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은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가주택 건물의 종류도 건축하려는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느냐 분양을 하느냐 또는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집을 지은 후 팔려고 하느냐에 따라 어떤 건물이 좋은지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보유를 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 세제상과 관리적인 면등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것이냐는 땅값 대비 건물의 사업성 즉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나 일조권 그리고 주차대수 산정 등 대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생각할 것이 많은데 이 모든 것에 따라 지으려는 건물의 기능이나 미관, 특히 사업성과 경제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를 할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잘된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이 좋은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기획과 설계가 땅과 건물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라 하는 것으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또 사려고 하는 땅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상이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대지한의 공지, 일조권, 주차대수 등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설계를 할 정도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부동산사무소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냥 가설기라 해서 그 땅에 상가주택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상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생과 어떤 종류의 주택 그러니까 다가구냐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이 건축하느냐에 따라 그 대지에 해당하는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주차대수 등건축관련법과 해당 지역의 조례 또는 지구단의 지침 등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물론 이 경우 다른 용도의 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이 모든 점에서 쉽고 유리하기는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분할 등기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단점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비해서는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월등히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그대지에 어떤 종류의 건축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업성 경제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는 바로 그 땅과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결정할지 등 기획적인 사항과 누가 어떻게 어떤 건물을 계획하느냐 즉 설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인데 사실 이는 그 모든 관련 조항과 규정 등을 일일이 따지고 사업성 분석까지 해가며 계획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설계라 해서 대충 알아보고 설계를 하고 또이 가설계를 보고 설계자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과연 확실히 설계를 할지도 모르는 이 가설계를 의뢰받은 사람이 그 모든 건축 규정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며 사업성이나 경제성 분석까지 철저하게 했을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쟁력 있는 상가주택의 설계나 건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저는 여러 영상 등에서 상가주택은 노후대책으로 또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디벨로퍼 사업으로서 대단히 효율적인 건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판교나 동탄 등 최근 전국 각지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노후대책으로 오랫동안 보유하며 관리하거나 신도시 등은 남한 상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수많은 상가주택들이 건축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을까요? 즉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과 차별성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보다 경쟁력 있는 배치와 주차장 계획으로 접근성도 좋고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치 계획을 잘 해야 할 것이고 임대주택 등의 평면도 기능적으로 또는 공간 활용, 향이나 인적 건물과의 관계, 특히 인테리어나 가구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주인 가구도 거실 전정을 오픈시키거나 중정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분할과 동선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다락과 옥상 정원을 잘 꾸미는 것도 생활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외관은 다른 어느 것보다 확연하게 경쟁력과 차별성을 구별할 수가 있는 요소로서 시대를 앞서가는 외관으로 오랫동안 쉽게 질리지 않는 간결하고 단순한 조형 계획도 필요한데 이는 실내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간결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쟁력을 위해서 대부분의 임대 가구에도 에어컨이나 붙박이장의 설치도 고려할 만한데 이 모든 것 등을 설명하려니 사실 말이나 글로는 참 애매하고 막연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건축이란 오랜 경험과 실전도 중요해서 이런 것이 바로 전문성과 세분화된 설계나 건축 전문가가 필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의 종류와 효율적인 설계 및 건축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은 부동산이고 노후대책수단인가? 또두 번째로는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종류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어떤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이 좋을까? 네 번째로는 기획과 설계가 땅과 건물의 가치를 좌우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쟁력 있는 상가주택의 설계와 건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건축처럼 주관적이고 개성이 강한 부분도 드물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영상 등에서도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건축이란 하면 할수록 또 여러 건축주들과 일을 할수록 더 이러한 점 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떤 대지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건축하느냐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건축과정에서도 수없이 느끼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목적에 따라 얼마나 많은 건축요소가 필요하고 또 생각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이는 계속 강조하지만 특히 엄청난 자금과 노력이 요구되는 건축이란 특성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을 할 때마다 또는 건축주들을 망할 때마다 떠오르는데, 그러니 새로이전 재산을 쏟아부어가며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 여러분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많은 생각과 염려와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도 제가 평생 동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수차례 제 집과 상가주택을 직접 설계하고 지은 데다가 가족들과 살다 보니 즉 제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의또 사용자까지 되어보면서 구구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점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혹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